이거 얘기 한거 먼저 해볼까? 얘행기한번 들어서. 그래. 조동사 나와 있는데. 뭘 해볼까요? 하자는 의자를 만들 수 있어야 된다. 아니야. 아, 그의 아들을, 어, 보내야 된다. 이런 거. 그죠? 어. 자, 하자. 아까 뭐 쓴다 했지? 머스크? 비행기. 어, 비행기. 그 다음에 뭐 해? 어, 만들다? 메이크 네, 그. 뭐라? 의자 하나를. 쉐 만들 수 있어야 된다. 이렇게 나왔다고 칩시다. 그럼 어, 봐봐, 얘들 여기가 조동사잖아. 네. 요게 비에 부터가 조동사 대용으로쓴 거잖아. 그치? 어. 어, 캔을 못 쓰니까 캔 쓰면 안되잖아캔 쓰면 안 되니까 이게 나온 거라고요. 근데 중요한 건 여기 지금 또 동사의 성질를 가지고 있고 뒤에 목적을 형성하게 되있어 네. 맞죠? 어. 그럼 결국 얘를 주로 빼서 만들 수 있느냐, 없느냐. 빼볼게요. 어. Share. 그다음에, first, be, able.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가 이제 능동이 아니라 수동이 되니까 to be made가 돼. 비동사가 to b 도 되죠. 겠어 상관없어. 이건 여기에 연, 여기에 걸려있으면 to be죠. 아 힘들어요. to be, to 이 e to be. 알겠어. 틀리고 없어. 다음으로 가면 다시. 자 예문 본 다음에 이제 개념 잡볼게요 봐봐 이런어하자는뭐해야은어하자 머스 뭐 말고 딴거두동고뭐 없어요? 슈드슈드하자는 뭐야? 노인들을 존경합니다. <웃음> Respect the old. t e old가 노인들이에요. r e t 슈슈 동사 형태 잘 봐요. 조동사 나오고요. 조동사 다음 반드시 원형이 나와야 됩니다. 조동사 다음 반드시 일반 동사 원형이 나와야 돼. 이거 다를 동사로 보는 거예요. 조동사 플러스 원형, 여기까지 동사. 그 다음에 여기가 목적어. 그러면 수동사로 만들어주면 뭐가 나오겠어요? The old 노인들은 이렇게 나오겠지? 얘가 주어가 될거 아니야, 이제. 그 다음에 조동사는 변한다, 변한다? 안 변한다. 안 변한다. 그대로 온다. 뒤에 있는 요것만 BPP로 바꿔준다. B respected다. 이렇게 돼야 돼. 그리고 뒤에 이제 바이 파단이 나와야 돼. 여기서 주의할 점은 뭔데? 그렇지. 요 자리에. 조동사 나오고 요 자리에는 반드시 불변. B가 나와야 돼. 딴거 나오면 안 돼. 뭐 아나? 뭐 이런 거안 돼. 이기도 안 돼. 원도 안 돼. 아무것도 안 돼. 원도 안 돼. 알겠니? B 불변. 조동사. 왜냐면 이 조동사잖아요. 조동사 다음에 원형이 나오는 게 맞으니까 원형이 나와야 돼. BPP. 이렇게 써야 니는거 BPP. 자, 그럼 잡혔네. 개념이 잡혔네. 어떤 개념이 잡혔니? 잘 봐라, 어떻게 봐. 거기 봐. 여기 졌을까요? 자, 주어. 조동사. 플러스 뭐? 원형. 대체. 플러스 목적어. 이거 수동태를 바꾸면 어떻게 된다? 자, 목적 앞으로 나오고, 그 다음에 조동사. 어떻게 된다고요? 플러스 비모 뭐? 아까 원형의 pp 플러스 바이 플러스 목적도 이렇게 얘가 일로 오고 얘가 일로 간다 얘가 가야지 이거지 음. 이거 요거? 어 감이 오죠 와 그럼 이제 노동사에 대해서까지 한 번씩 한 번씩 쫙건드려가지